있다는 걸보여드리 거니까 네. 이렇게 인지해 주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부터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아 역시 빨라야 돼 이제 정답 이제 정이 돼 <웃음> 역시 하나 둘어안 때리시네? 아 때리는데? 아 저거 없앴는데 저거를 답답해 아, 죽겠네. 저 굳이 마지막 거없앨 필요 없는데 그 사이 딜좀 늘리면 되는데 생휴 쭉 들어갈게 상두 상두 생휴. 끝에 것만 잘잡으면 됩니다. 순서대로 자, 뭐 잡을 필요 없고 순서대로 잡아야 되나? 순서대로 잡아야지. 어. 생유, 상두 뭐 이렇게. 네. 네. 여기는 항상 무스하게 깨가지고. 아이고 맞았네. 맞으면 안 되는 자꾸 투투 맞네. 갑자기 실수한. 장판 조심 저 진짜 아파요 여러분들 푹 갑니다 어우 나네 이분들 그냥 저거 순서대로 다 치시고나서 그냥 보스 때릴 그런 그런 생각이신가 본데 네. 음, 나쁘지 않지 그 나쁘진 않아 좋아좋아요 보스 버프 다 빼고나서 진입한다 이말입니다 이 여러분들 그렇게 원래 안해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따라와줘야돼요 고집부리면 안되니까 이게임 빨리 끌려면 의견통합 해야됩니다 이사이 이렇게 치시려고하는거 어차피 딜량 되니까 이제 딜이 돼서방정이지 딜이 안되면 다 벗거든요 생계행문끝났 찾다 오우 큰일날 네 마비 마비 자잘 보시고 여기서 포션 쓰셔야 돼요 저거 지금은 아니고 아이거못안았다안다 아직 자 여기서 포션을 봐서 쓰셔야 돼요 네, 써야됩니다. 안 죽겠지. 뒤집어. 예, 여기서 그냥 쳐, 계속 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저 쫄, 쫄 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쳐야 돼요. 좋습니 아, 아파. 나 죽겠다. 아, 깼다, 깼다. 금강 나왔네, 상이. 나오네 상이. 금강 상이 나오네탱난 주세요. 빡돌겠다. <웃음> <막도록 했다>. 잠깐. <저, 웃음> <3도 막. 웃음> <웃음> 오케이. 추천. 자, 여기 간단합니다. <웃음> <웃음> 학주자. 간단해요. 시간을 끌고 싶다 이거냐 어디서 얄팍한 수를? 자 제가 나오는 중간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막 포함이니까 자막 보시고 자 일단 뭐 탱이든 딜이든 탱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있어도 되고 자 하고 가장 중요한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놈이 중간에 닭고기 소고기 뭐 다시한번 뭐였지 형기덕 만두. 만두를 외칩니다 자 먹을거죠 아직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피하시면 되고. 뼈를발라 저것도 그냥 무시하시고. 아직 안 나왔어요. 자 허기. 허기도 저 쇠고기, 쇠고기. 쇠고기, 쇠고기, 쇠고기 주입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먹여야 돼요. 처음에는 먹입니다, 무조건. 원하는 걸 먹입니다. 예. 네. 자. 이상 치시면 돼요. 궁극기. 허기. 예. 네. 껍질 벗겨 무시합니다 아 힐러 너무 잘하는 어, 범위드 지 점프 점프 이건 점프 삼단 점프입니다 근데 첫 번째 쇠고기를 먹, 먹었잖아요 아까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쇠고기 또 달라고 하면 그때는 쫄딱구로 죽여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절대 두 번은 안돼한 번만 먹여요 한 번만 원하는 거두 번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닭고기 닭고기 매운 닭고기 네 닭고기 먹죠? 먹입니다 먹입니다 자 소고기 소고기 먹었잖아요 처음에 이번에 닭고기인거예요 그냥 먹이세요 먹이세요 처음 먹는거 계속 빼리십니다 이렇게 자한번두번자 번, 번. 점프 하고 들어가고 저는 바로 닭성한번 죽으셨네 뭐야 왜 죽었어 이제 한번 제대로 놀아볼게 나도 이제 제 이제부터 시작인데 자 들어가죠 하나 둘자 프레디 무조, 무조건 다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뒷부분 내용도 있긴 한데 일단 이거 간단해요 정말 간단한게 그냥 이거예요 닭고기 나발이 그냥 다 그냥 준.. 그니까 한 개씩은 줘요 소고기, 닭고기, 만두 한 개씩은 주는데 두 번째는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니까 소고기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고기를 먹, 먹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패턴 변화하고 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때자 여기가 문제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무삠은 도전하면 저게 짜증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웃음> 아이고, 쉣. <shit. 웃음> 어, 뭐진 <뭐지? 웃음> 제가 피곤해서 목이 좀 약간 잠겼어요. 맨날 시, 이 게임 안으로 날 새가지고. 아, 뭐 아실 거예요? 천일명을 다 하시는데. 이 게임 중독 큽니다. 별로 할게많아 자, 처음에 그냥 때립니다. 자, 엑시엑 표시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암살자 석바시인데 저거 여러분들 개개인 해피기로다피해주시는거예요 저한테 울 한번 오면은 확실, 확실하게 설명 안하는데 와야되는데 겁나 때려볼게요 어머머 네, 뒤집어냈다 자 뭐하니? 하나 둘셋 하나 한번 나한테 업으로 와야되는데 X 표시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한 번. 그럼 내가 여러분들 설명해줄 수 있단 말이야. 설명 때문에. 아, 그래 네. 와, 너무 잘하는데, 저기? 피해주고. 마지막 아파요. 무섭게 피합니다. 자, 여튼 X 자 저런 게 나오면은 뒤에 안탈 자가 나온단 말이죠. 쫄다고. 그 놈이 여러분들이 한 방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피기 있잖아요. 회피기. 회피기로 피해, 피해줘야 됩니다. 여기 인던부터는 여러분들 해, 회피기를 함부로 쓰시면 안돼요 무조건 아껴둬야 됩니다 자 이거는 걱정합니다 자 저거 자 보여드립니다 <웃음> 이제 한번 자 길쭉한거 하나 한번 나오죠 한번 두번 세번 했는데 만약에 부채꼴 모양이 안나온다면은 속박이거든요 속박 그러면은 팀원 풀어줄 준비해야 됩니다 예, 네. 풀었네 풀었네 풀었네 이미 풀렸잖아 길바 어, 오케오케 이이 아이고 아파 나이스. 잘한다 한번더부채꼴 모양이 안 나오면 결박입니다 결박은 태키 누르시고 팀원한테 가까이 가서 F키를 쭉눌러줘야 돼요 쭉한 번이 아닙니다 쭉 눌러야 돼요 아니면 팀원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점프 하신 다음에 나가주셔야 되고요 아이고 이거, 이거 못보러는데나 이거 우리 팀 죽을려나? 안 죽지? 오케이 집중 자, 제가 푸른 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더 나와라. 한 번, 이제 한 번인가? 어때? 두 번, 두 번인가? 오케이, 세 번. 자, 부채꼴 안 나오면 결박입니다. 부채꼴 안 나오면 결박, 결박이다 이거. 나나나나나나나. 자,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시프트 이렇게 범위들이 빠져 나가야 돼요. 아니면 훅가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제 3 페이지. 자 여기 가장 중요하죠 위에 보시면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데 왠, 빨간색 아이콘 왼쪽에 보면 분노게이지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분노 분노 저걸 잘 보셔야 돼요 빨간색 때 분노게이지를 다 채우면은 광역 들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이렇게 초록색 때 겁나 때려가지고 분노게이지를 폭파시키면요 그렇게 범위들이 심하게 안 나옵니다 불타죠 지금? 불타죠 불타죠? 빠져나옵니다 이럴 때네 빠져나올 수 있는 범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때립니다 또 이분들 다숙련자라서 말이 빠르, 빠르게 진행되는 분 이해해주시고요 자막으로 최대한 최대한 깔끔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아직 빨간색이죠 일단 계속 올립니다 빨간색이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올리세요 분럼 여기 트롯셋 내리고 한번 포션 받아주고요 피해주고요 이거 엄청 아파요 피, 피해야 됩니다 저 자 먼저 중앙 자 빨간색 자 뭐,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스탑입니다 자 멈춰주고 자 멈춰주고요 왜냐면요 이때 때리면은 저놈의 분노기지에 폭파하잖아요 빨간색 때 그러면 광역들이 못 도망치기 지금 돼있어요 못 도망쳐요 한대 받고 죽는 거예요 지금 때리는 거예요 초록색 때 초록색 때분노기지폭파십니다 이렇게 폭파를 예 이렇게 시키고 빼요 쭉 뺍니다 쭉 뺍니다 광역기 나오고 뻔하니까 그치 이렇게 빠지면은 그때 들어가는 거야 또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해요 알면 간단해 어려운거 아닙니다 알면은 간단해 알면은 자 웬만한 보스 한테 붙어 있고요 아이고 내가 맞았다 이렇게 돼요 피가 이 정도 입니다 어떻게 나휴좀 천천히 휴좀내 포션 빨게 자 오케이. 자, 4페이지죠? 자, 이때는 딜러분들은 무조건 쫄다구만 탱커님들은 무조건 묘참기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딜러들은 조그만, 저 쇼다리 아저씨만 잡으시면 되구요. 일단은. 그리고 중간에 저 묘참기라는 사람이 그저 덩치 큰 사람 있죠? 저놈이 형님이라고 할 거예요. 예, 지금 나오죠? 잘 봐요. 이때 이렇게 딱 맞추면은 저놈의 장풍이 초다리 아저씨를 맞추게 되는거거든요 그때되면은 이제 저 이제 또 이제 딜또 이제 보스님은 화약상태가 돼요 화약상태 화약상태일 상태, 화약 때 이제 궁극기를 내리치면은 딜이 더 들어갑니다 카운터죠 많이 들어가요 다 깼네요 이거 어, 다 깼어 다 깼어 이거 나이스 나이스 형님 한번더 형님 형님 형님 금방 안맞네어한번 썼다 괜찮아 이거 빨리 빨리 잡으면 돼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연어장 면끝합니다 예, 수고 아, 깼다. 뭐 나왔냐? 천장 나왔다. 아... 나이스. 어나렇게 하... 눈물 나오지? 부상이 거의 회복되었으니 이제 갑시다. 아. <웃음> 알 <웃음> 열심히 공략까지 찍었는데. 신도 때안나왔요 여러분들. 신도 때안 나와요. 여러분 그 인덕 끝나고 신벅교환 신법규환 신법교환서 나오는 건 무조건 드셔야 되고요. 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일주일 기다려야겠네요, 여러분들. 저좋겠습니다아 일주일 기다려야 돼, 호두하 나. 와 무게 하나 못 먹어서 지금 미치겠다. 안 아, 돼, 네. 한번 부활 시켜달라. 제가 저도 말을안 하고 하면 은 이제 자신 있는데. 중간마다 일부러 맞았던건 들어저 진짜 일부러 맞았어 요 일부러 맞았던건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께게이 이 정도 딜이 나온다는걸 보여준기 위해서 예.. 네. 음? 뭐지? 야 이야... 좋겠다! 저기요! 좋겠네요 아이 좋아라.. 다무은거야 이제? 아니네 아직 다무으면 아직 똑같네? 나 한개 남았는데 미치겠다 한개가 안나와 아.. 신도 전세만 나오면 끝나는데 도존린더는 여러분들 일주일, 일주일씩 초기화 되거든요. 아, 그래서 미치겠, 미치 미칩니다. 자, 여러분들 자막에 항상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좀 말소리가 빠르고 한 번씩 발음이 꼬일 때가 있는데,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해주세요.